맥주, 이동을 하고, 아, 세게 틀어도 돼요. 지금 어우, 된장찌개, 이거, 이 아, 이번에 뜬 코펠이 작은 게 <웃음> 코펠 큰거 있어요. 얼마나요? 다 1인종만 사가지고 다니는구나 아니 그래도 이이 그렇죠 아니 요것도 괜찮아 어유 <웃음> 저는 그나마 양반 이에요 저 저분 거 이따 봐봐요 <웃음> 얼마나 작길래 이거보다 더작아 <웃음> 여기다가 쏘가리든 뭐든 잡아서 그냥 누우면 내우당되는데요 이거 그렇죠. 의자 의자. 밤에 온대요 쏘가리 아, 술 한잔 먹으면 은 들어가면 물 들어가면 안되지 아, 난병남을 물어야겠다 이거 내일,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일어, 일찍 일어나면 새벽, 새벽장 새벽 한번 가야지 근데 게을러서 또안 해봐요 2010년만 해도 2010년도만 해도 한 팀에 9명인데 저기 팀장까지 10명인데 10명이 다 남자였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은 와 밥... 어? 봤어요? 아, 많이 해보셨네 에이, 된장찌개 3단계 편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에? 바베큐 딱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도 먹는 건 보여줘야 되잖아 비주얼이 있어야 되잖아 <웃음> 그림이 나와야지 방송하는 애들은 불거나다 가지고 있네? 벌써불 너무 센데요 바로요? 응. 아니 저기 자기가 이건 어디 부위에요? 앞다리? 요정도? 근데 그게 나 때는 내가 우리 우리 집에서 돼지 키울 때까지는 음. 백돼지라는 게 없었는데 어느 음. 순간인가 다 없어져 버리고 영국종 애들 뭐 그런 것들 들어온 거 아니에요? 뭐? 옛날에 계란도 다 하얀 거였잖아요 이제? 근데 지금은 이제 하얀 게 어, 없잖아요 그런, 그런 이식으로 이제 바뀐 게 아닐까? 그렇 음. 응. 응. 일부러 그러는 거지. 여기 어 그렇게 시끄러운 집이 없더라고요. 네. 식탕같 치발하려면. 이런 유대포 그냥 달려. <웃음> 정, 정지만 안하면해 잠시 <목소리도> 나도 지금 워낙 나는 풍풍을 나도, 친데에서가지고 저도 궁금하고 있었는데 저거 저 잘 돌다 봐요. 또 봐요. 계속 이러고 있어. <웃음> 어. 아 넘어질 줄 알았는데 안 넘어지네.